왔다 왔어 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도월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인공지능 운전 모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모드에는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에코 노말 스포츠 스마트. 이것은 크루즈 기능이 아닌 기어 변속 모드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운전 모드는 아마도 노말 모드일 것입니다. 에코 모드는 연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엔진의 힘이 조금 딸리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운전모드 보다도 스마트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스마트 운전모드가 설정하기 위해서는 운전모드 네가지 타입 중에 스마트 운전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기판의 오른쪽 밑부분에 스마트 라고 영어 알파벳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흰색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것이 스마트 운전모드가 표시되는 형태입니다 어떤 운전모드의 선택을 중간에 변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40초 정도 지속을 해줍니다 이후에 가속페달을 계속 받게 되면은 저 빨간 형태의 스마트 모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받지 않은 경우는 지금처럼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 스마트 모드는 어떤 경우에 선택하게 되느냐 바로 AI가 운전모드를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운전모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운전 모드는 과연 투싼의 운전 모드 중에 어떤 위치에 가 있느냐? 가장 스마트하고 AI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운전 모드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기계 스스로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운전 모드를 선택해 줍니다. 저것은 과정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택만 스마트 모드를 선택하시면 알아서 자기가 흰색과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두 가지 타입밖에 없느냐 그래 시간 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모드의 색깔이 초록색 연두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운전 모드의 색상을 봤습니다 흰색과 빨간색과 연두색 세가지 색깔입니다 이것은 스마트 모드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자유자재로 상황에 따라서 색상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바뀌는 세가지 색상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바로 운전모드의 네가지 타입 에코,노말,스포츠,스마트 중에서 스마트 운전 모드에는 자체적으로 AI가 지배하는 에코 노말 스포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 모드를 선택했는데 흰색으로 바뀌었을때는 노멀 모드이고 빨간색으로 바뀌었을때는 스마트 스포츠 모드 고 연두색으로 바뀌었을때는 스마트 에코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운전모드를 자유자재로 AI가 변행해 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 모드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스마트 모드를 선택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멀모드로 운전을 하는데 스마트 모드를 선택 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느냐 첫번째로는 그 주행속도와 운전사항에 따라서 연비를 절감해주는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코 모드입니다 그러나 일반주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었을때는 바로 노멀모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주행을 해야 됐을 때 AI는 스포츠 모드를 선택해서 차량에 가속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것을 운전자가 선택하지 않고 바로 AI가 선택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최종의 차량의 연비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스마트 모드로 운전했을 때 과연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전자가 운전뿐만 아니라 운전 모드뿐만 아니라 연비가 미치는 차량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한 속도 90km로 정해져 있는 자유로를 쭉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스마트 모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색깔은 에코 모드고 연비가 리터당 16.8이 나옵니다 총주행거리는 8744킬로가 되겠습니다 자유자재로 지금 스포츠 모드로 변형이 됐습니다 약간 연비가 떨어져서 16.6 나왔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8 7 4 5 k m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운전모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유자재로 에코노멀스포츠스마트 모드로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AI 입니다 운전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되기 위해서는 RPM이 순간 3000 이상이 올라갔을 때 스포츠 모드로 변행이 되면서 40초 정도 지속을 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 주게 되면 계속해서 스포츠 모드를 유지하겠지만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경우는 40초 이후에는 노멀모드로 변행이 됩니다. 현재 노멀모드로 가고 있고 니트당 연비가 1 6 9 k 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8700 46kg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리터당 연비는 16.9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노멀 모드이고 연비가 17.0입니다. 총 주행 거리는 8746kg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더뉴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AI가 운전모드를 선택하는 인공지능 운전모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스마트 운전모드입니다. 스마트 운전모드는 에코와 노말 스포츠를 자유자재로 AI가 선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